삼도를 빼고 나머지를 지워야 돼이게 위에 거만이라도 해보자 위에 거만이라도. 영작은 하나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식품 티켓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다고. 나이렇게지워 되는데. <목소리> 똑같이 쓰면 되잖아 이렇게 많이 뭐 하든 보안용 어떻게 써? 주어 security officer security 수색했더라면 가장 빠가 알죠져 어, 느낌은 안해야지 s e a 이거야? 어 누구를 쓰겠어요? 경기 납치범을 더 하이 잭컷 네. 어? 제대로 자, 요거해서 얼마나 잘했으면 영장이 순술 될까? <웃음> 여 직독직해를 잘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 직독직해라고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안 돼요 영장이 그러면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직독직해는 규칙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그 문장 내에서의 어떤 적당한 포지션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더라면 여기 있나? 어, 여기 그럼 주셨으면 되잖아 이제 그대로 네이였죠 당연히 어? 그리 찾았을 텐데, 뭐뭐 했을 텐데, 가족 복구 하고, 자, 헤드피피 나왔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가요? 우드, 에브못써도 뭐 된다고 했어? 피피 쓰면 된다고 했지? 어? 찾았을 텐데, 발견했을 텐데, 누구를, 어, 남자인가봐요, 비행기 납치범이. 비행기 납치범에 뭐를 찾아요? 웹폰 무기를 찾았을 텐데. 네, 뭐를 안 써? 그리고라고 나왔데 엔드. 그리고. 그리고 전체 사진은 어떻게 써 주면 돼요? 아, 전체 너호이었나요 호우? 호울? 인타이어호 응. 응. 전체 뭐 이게 사진이야? 사건. 사건이지? <목소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그, 이거 좀 게임 시고못 찍어. 시지못 알아봤어. 사진 은거 봤어. 응. 인시던트도 되고 아니면 뭐뭐 뭐 인시던트 나왔나요? 엑시던트 나왔나요? 뭐야? 인시던트. 피아였러스데 어떻게 쓰면 돼요? 모두. 자, 피하에 졌을 때, 수동의 의미가 냄새서 팝팝 볼뽈 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빈, 빈써야죠 빈, a 보이 i 드라고 써야지. 그래서 응? 똑같아. 이것도 밑에다 적고 그냥 싹 지운 다음에, 뭐, 뭐에 관해서라면, when it comes to 나오고, 뭐, 제한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restricting 쓰고, 뒤에 이제 우리가 어, 했던 뭐, 어, 유전적 변형이니까, genetic modification. 그치? 어, any sort, 또는 any kind, 상관없잖아요. 어떤 종류라도 제안하는 거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이게 생각나. One is reminded of. 이게 생각나. 이렇게 여기 이제 얜제 속담, the o l saying 나와야 될거아요 그리고 그 속담에 인용부가 나오면서 여기에 신이 만약에 원했더라면 뭐였을까? If God. Head, PD니까 Head, wanted. 뭐가? 우리가 a l s o 날에를 to fly. 됐지? 원했더라면. 희는 어떻게 쓰는데 좋겠죠. 희는. 희, 오와, 쉬. 그냥 희라고 하자. 희. 그는 줬을 텐데. 뭐 하는데, 그냥. 우드? 하고, 기분이라고 써야지. 어스. 우리에게. 모를 윙, 드 날개를. 한 번에. 쓰면 되잖아. 이게 잘...